안녕하세요, 익스트한한입다다 오늘, 목요일 평일인데 규진이가 쉬는 날이라서 저는 퇴근하고 바로 청라파크에 왔습니다. 안녕 혼자 타니? 아 어, 어디서 타는데? 아. 장기동? 장기 아니면아 처음 보네 잘 타네 <웃음> 기본은 되잖아 오늘 기본기 하려고 온 건데 잘되나 이제? 교진이가 다 알려줬어? 자, 오늘 스쿠터의 가장 기초인 드라빈 그니까 러 펌핑이죠? 드랍인 할때 어떻게 해야지 붕 위로 뜰수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볼게요 아 우선 잘 타는 교진이가 시범으로 똑같이 여기 걸치고 에어를 띄는데 잘 타는 친구들은 속도가 많이 낮아 요 여기 청라 작은 하프는 되게 좁고 낮아가지고 속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점프 드랍인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비슷한 높이가 안 나오는데, 보면 잘 뛰는 사람들은 되게 높이 뛰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 이게 드랍인을 할때 펌핑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가 내려오면서 뒷부분을 엉덩이 쪽에 확 힘을 줘야 돼요. 힘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안될 수도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 무릎을 구부렸다가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발로 확 눌러줘야 돼요 우리가 그네탈 때처럼 앞이 앞에 스쿠터가 이 코핑 밖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서 기울이면 기울이면 뒤가 뜬단 말이야요 뜨고 지나갔을 때확 누르는 겁니다 그래야지 속도가 확 붙어요 확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박스 점프 돼 있는 저런 데서는 올라가는 것만 속도 내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만 펌핑을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높이 뛰는 사람들은 다 무릎을 두 번씩 구부려 우리가 그네 타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오. 코핑을 딱 벗어나면 미끄러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을 무릎을 구부려서 확 눌러줘야 돼 바닥 쪽으로 바닥 쪽으로 힘을 팍 줘야지만 이게 에어가 금방금방 올라갈 때도 붕붕 뜨겠죠 우리 같이 타는 친구들도 잘안돼 가지고 에어가 높이가 안 나왔었는데 요거 알고 나면 아마 조금 더잘 뛰게 될 거예요 점프 드랍인 할때 우리가 점프 드랍인 하면서 무릎을 확 눌러주는 게 그게 다 펌핑 동작입니다 올라갈 때 반대로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만 내려갈 때도 속도를 받고 올라갈 때도 속도를 받아서 좁은 데서도 높이 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기초를 모르면 힘들게 타요, 힘들게. 좁은 데서 속도도 안 나고, 억지로 뛰고, 막 이러니까, 어, 내려갈 때 제대로 레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확 힘을 줘서 뛰면 이렇게 에어가 높아집니다. 제대로 펌핑을안 해서 그냥 여기서 천천히 가도 <웃음> 빵 당기면 이게 렇 올라갈 수 있어. 아무도. 누르고. 그렇지. 너무 머리 많이 밀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합니다 데크가 반 이상 지나가면 앞을 누르고 물어볼 이제 물어보러 펌핑만 하면 돼. 그렇지, 네, 네. 오! 네, 네. 그렇지, 네, 네.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익숙하게 누르면. 계속 누르면 네. 기울이면 또확 눌러. 그느랑 네, 똑같아요. 어, 그걸 멈춰서 하는 것 뿐이지. 그 멈춰서 언제 눌러야 되는지를 익혀야 되는 거지. 떨어졌다. 확 눌러 응. 확 눌러 그렇지 오케이 오 이쪽 반대로 해봐 똑같이 걸쳐서 이 펌핑 기초를 자, 잘 배워야 돼 똑같이 해봐 반 이상 지나 몸 떨어지면 확 눌러 그렇지 됐다 그렇지 그렇지 응 아예 안 뜨는데도 이것만으로도 이게 속도가 같아요. 그렇지. <웃음> 근데 여기서 타이밍 더잘 맞추면 이제 아까 저기서 오는 거랑 똑같이 뛰어. 이거 하면 이제 드라빈 해서도 누르는 걸 아니까. 응. 그 속도가 꼭 뽑으실 거야. 응.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할줄 알면 뒤에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안 걸, 코핑이 안 걸리는지를 점프 드라빈 할때 몸이 알아. 제가 어. 음. 이제 서가지고 해봐. 까먹었나? 안 까먹었나? 알려준 대로 잘 되는지 오 좋아 좋아 어 순간적으로 텅확이 허벅지에 힘이 확 들어가게 확 해야 돼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이제 됐어. 어 이제 안 걸리고 드랍인 잘하네 힘쫙 받게 그지? 네. 응. 어속 속도가 그냥 확 붙지?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강좌를 올린 게 있는데 어, 너무 쉬운 거라서 쉽, 다루지 않았더니 잘 모르고 건너뛰는 친구들이 보면 많더라고요. 여기산이나 뭐 다른 파크 가도. 드라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으니까 어잘 못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어 뭐든지 운동은 기초를 잘 다져놔야 그 다음에 쉽게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